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n i p 입니다 오늘 저희 N.I.P.E이 엔진 여러분들께 특별한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엔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n i p 의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엔진 멤버십의 가입이 시작됩니다. <웃음> 이번 n i p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엔진 멤버십에서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엔하이픈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엔하이픈 위버스를 통해 저희의 너무너무 소중한 엔진 여러분들을 위한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고 응. 언어플라인 혜택까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 엔진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엔하이픈의 글로벌 오피션 팬클럽 엔진 멤버십은 지금 당장 위버스샵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쭉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새로운 엔하이픈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엔진 멤버십의 세상 속으로 떠나볼까요? 슝슝! 잠깐! 자세한 사항은 위버스 공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엔하이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